안녕하세요 인물 일러스트 그리기 40대 유튜버 아트페인터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소 제품 중 최고 사인펜으로 그려보자 를할 건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올리기는, 올리는 건데 참 아직까지도 좀 적응이 안 됩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목소리를 그림과 맞춰서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많이 서툴러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저의 그림 철학은 서툴러도 그림을 계속 그려서 내보이자 라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 자체가 서투르게 말을 하고 전달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서 트레이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더제 채널에 오셔서 제 그림을 봐주시고 저와 같이 소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미대 다닐 때 서로 다른 사람들 그림을 보잖아요. 그런데 졸업 후에는 볼 일이 작업하는 과정을 볼 일이 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전이나 이런 거 갔었을 때 완성장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각각이 어떤 재료를 이용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신기해요.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사인펜은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기도 이 한데요 저는 주로 사인펜을 바탕에 그리고 수치화로 색을 퍼지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가게 만드는 그런 드로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인펜은 참좀 어, 이중적인 도구 같습니다. 산업적인 산물이면서도 물에 닿으면 아련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또 수채화 물감하고는 또 재료적으로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또 사인펜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삭막하고 기계적인 곳에서 따뜻한 인정이 새워나오는 듯한 느낌이랄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보편적 사람인데 그 어떤 기회를 맞아서 그 멋짐이 완전히 폭발 발산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림 재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사인펜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다이소나 다른 문방구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모임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활동하는 소모임 이라는 곳은 미술소모임인데 취미 미술소모임 이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역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활동을 하는 어플이에요. 그 소모임이. 그래서 <웃음> 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그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생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20대 때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했는데 그림을 그때도 그리고 싶고, 어, 미대를 다니고 싶었죠. 근데 일단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어,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뭐 인간관계나, 뭐 업무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모든 걸다 벌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었좀더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심했었거든요 어 사람들 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부분이 어 20대 30대 분들이 더욱 더 있는 것 같아요 저 저보다는 저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가지면서 사실은 집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림을 그리지는 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RM을 그리고 있는데 R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많이 남겼잖아요.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가면서 정말 어 멋진 청년이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아이돌 같지 않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다고 저는 봤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자신이 믿었기에 오늘날에 그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소망들이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어, 우리도 잠재력을 믿고 저의 잠재력을 믿고 이그 어, 그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희망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지금 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이게 나의 육체를 먹여서 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세대인데, 시대인데 이 시대 때는 살아가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정말 대단한 게왜 앨범에 히트를 치면 당연히 유로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나 히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믹스테이프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게참 진짜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변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풀 수 있고, 어, 그런 가치관을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가치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어, 영어도 공부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스스로를 굉장히 트레이닝하면서 단련하면서 가는 것들이 어, 정말 본받을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러브 마이 셀프' '마이 셀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러브 유얼 셀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림 잘 그리시고 싶으시잖아요. 나 자신이 그림을 그렸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사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내가 내 그림을 최선을 다했어도 좋지 않게 나올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좋지 않게 안 나오고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남들이 내 그림을 절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 내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죠? 사실 이거는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나아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가 흔들어 버리면 할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또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화이팅! 우리 모터 화이팅!